하, 날씨 좋은 날, 벚꽃 피는 날에 이렇게 가족들랑소풍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벚꽃이 피는 걸 보니까 마음이 설레는데요. <웃음> <웃음> 아빠, 아빠! 엄마! 응? 무슨 일이야? 저기 사마귀가 있어요! 아이, <웃음> 이 사마귀가 뭐가 무섭냐 난 귀엽게 생겼던데 그리고 사마귀도 너보고 놀랬을걸 못생긴 진격의 거인처럼 보였을 거 아니야 <웃음> 어, 사마귀가 귀엽다고? 엄마는 징그럽던데 어,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사마귀가 진짜 무서운 이유를 에? 뭔데? 사마귀는 엄청 기에 암살자로 불리오지 저건 사마귀? 엄청 커다랬잖아 네, 마귀마귀 반가워 오빠 나는 요마귀야 어, 어, 어, 내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엄청 무섭게 생겼네 사마귀는 한번 노린 먹잇감을 놓치지 않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룰루달라 개미는 뚠 <웃음> 아유! 아유! 사람 생겨서 이성이라면 무엇이든 잡아먹을 수 있고 나보다 커다란 곤충들은 물론 쥐, 물고기, 심지어 날아다닐 수 있는 벌새까지 잡아먹을 수 있지. 아 어, 개미 하나 먹자니 배가 아직 고픈데 개미 하나 먹어버릴까? 어, 잘못됐어. 그래 그래 까불지 말라고. 아또 어, 배가 고픈데 그럼. 이제 진짜 내가 왜 무서운지 그 이유를 보여줄지 나를 따라와 응? <웃음> 어머 저기 잘생긴 사마귀 오빠가 있잖아 한번 숯과 사마귀대로 유혹하는 페로몬을 뿌려볼까? 으히히히히 <웃음> 뿜뿜뿜 <웃음> <웃음> 응? 응. 네. 이건 날유하는 패러몬? 어, 저기 엄청 예뻐보이는 암컷 그 사마귀가 있구만! 어, 너무 예쁘신 거군요. <웃음> 어머, 잘생긴 오빠. 예전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잊었어요. 저희 결혼하실래요? <웃음> 아이도 낳고 행복하잖아요. 아, 참나무 지워쳐다 뭐야 무서운거 보여준다면서 겨우 사랑이야기를 보여준다는건가? 사막도 별거 없구만 <웃음> 나, 행복하게 살자고나 <웃음> <웃음>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었지 잘겠습니다 <웃음> 같은 동족인 사막이를 먹고있어 <웃음> 잘생긴 사 내 몸속에 들어왔으니... 영원히 함께야! <웃음> <웃음> 사마귀가 사마귀를 잡아먹고 있어! 이 짠이라고 못 싸워! 봤지? 사마귀가 무서운니유 앙컷 사마귀는 숯카 사마귀랑 사랑이 나눌 때 머리부터 뜯어먹지 왜냐하면 날이나오려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아먹는 거야. 어때 무섭지? 오 진짜 무섭다. 어. 어, 근데 숙카 음, 사마귀를 잡아먹어도 아직 배고픈데. 나도 잡아먹어야겠다. 아! 어 무서워. 같은 동작을 잡아먹다니. 어때 사마귀 무섭지? 어, 무섭다 오 재밌는데 하지만 아빠가 더 무서운 곤충 이야기 해줄까? 너네들 개미 귀신이라고 알아? 개미 귀신? 개미가 죽어서 귀신이 된 건가? 음, 음, 음. 개미 귀신은 말이야? 여르를 저기 봐 이상한 구덩이에 개미가 빨려들어가고 있어 오빠! 나 이거 본적 있어 이건 개미 지옥이야 개미? 아! 아! 오.. 우와! 진짜! 신기하네? 아 개미가 막 빨려 들어가.. 는 거. 오오어 오빠! 어! 어! 어, 아 오! 빨려 들어간다!! <웃음> 개미 귀신에 사는 개미 쪽의 옷신가에 환영한다 아들딸 나는 구덩이를 파놓고 모래에 빠진 곤충들을 서서히, 서서히 구덩이에 빠뜨렸어. 내 입속에 들어오면 난 잡아먹게 되는 거지. 캐캐. 오빠 내 점점 개미 지역에서 벗어나보렴. 안돼 아, 네, 점점 미끄러 내려가고 있어. 어, 호로루 도와달라고. 오빠 나도 빠졌는데 뭘 도와줘? 아, 얌. <웃음> 어때? 무섭지? 어? 무서운데요? 그 동이에 빠지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개미지옥이라니 음. 그러게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진짜 무서운 곤충을 거미라고 생각해 거미? 그런데 아들 거미는 곤충이 아니란다 에? 거미는 절지 동물이야 어?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 동물이었다고요? 음, 음, 어쨌든 거미는 진짜 아이 무서운 건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데? 아한번 보여드릴게요. 캬캬캬! 내똥굴에서 근접 근접한 거미줄을 뽑아서 집을 지어야겠구만. 자다 지었다. 이제 여기서 곤충이 걸리면 거미줄로 칙칙. 가마솥 다 잡아먹어버릴 거야. 거미 줄에만 걸리면 나보다 몸집이 큰 녀석도 쉽게 잡을 수 있거든. 여기 음... 음... 음... 어? 음... 걸렸구만. 상포 음... 이는데 음... 맛은 없어보이는 녀석이지만 그래도 거미줄로 돌돌돌 말아서 보관한데 나중에 맛있게 먹어주겠사 발냄새나게 생긴 아저씨지만 그래도 먹어보실께 리아가 진짜 거미가 됐네? 다 알았어! 내가 올라가서 구해줄게! 아무리 엄마라도 여기 위에 올라오면 근족해서 나갈 수 없을걸요? 오, 아! 야! 어! 야! 아니 이럴 수가! 무슨 코끼리가 뛰어들었나? 내 거미줄이 무게를 못 견디고 다 찢어져 버렸잖아! 안 돼! 아, 요즘 다이어트를 안 했더니 어때요? 엄청 무섭죠? 거미줄에 걸리면 살아갈 수 없다고요 거미 이야기도 무섭지만은 곤충 중에서 진짜 무서운 곤충은 바로 장수말벌이라고 어, 장수말벌 벌써 듣기만 해도 무섭다 어, 저도 장수말벌 들었어요 나도 나도 그런데 장수말벌은 천적이 있나요? 곤충 중에서는 이길 자가 없지 그래서 곤충 중에서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 캐캐 캐, 난 장수 말벌. 내 독침은 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나한테 쏘이면 사람도 죽는다고. <웃음> 어? 내가더 싸움을 잘해 이 구역장은 나야. 원래 조그만한 게. 아, 어... 하긴 어? 어? 싸움 좀 한다는 사막의 장수 풍뎅이들이구만. 내 진짜 독침에 쏘이고 싶지 않으면 우리 구역엔 오지 말라고 알겠어? 어, 미, 미안 썩어져 케케케 어, 어, 어, 어, 어. 아이, 꿀벌 벌집에 꿀좀 많이 모아놨지 내 앞으로 꿀좀 대령해 멍청한 놈 아무것도 안했는데 지 혼자 죽다니 니네 꿀벌 딸과 덤벼도 몇백 마리 정도는 나 혼자 상대 가능하니까 덤벼고 싶으면 덤비든가아니아니야 아니야. 꿀을 갖다 바칠게 벌벌벌 발, 발, 발. <웃음> 역시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지혜가 나 없다니까 케케케 벌벌벌벌 히히히 장수 말벌이 날 두려워하는 거지? ㅋ ㅋ 내가 참못 있습니다. 고모님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뭐야? 고만템 별거 아니잖아 캬캬. 여러분들은 곤충 중에서 어떤 곤충이 제일 무서우신가 댓글 남겨 주세요. 거기서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